그방면은그러 음. 습관에 한해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과정에팀장과 바쁜 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는게 아니라, 사실 그랑전형적 습관을 갖고, 음. 청년단을 는데 그대로 는야지가 음? 어, 그부터 도전을 줄여감 되고, 그리고 우리가 왜 음. 자신을 아는 걸로 하면 그쵸? 엄마 옷을 부모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는 우 네. 인간과 네. 네. 네. 네. 서로의 네. 네. 네. 네. 그 마술관, 부모가 서로한테 다섯 번째 네. 는 그런 애가 나왔어야 한다고. 그래서 네. 리 세계에서 가장 친숙한 특표 아, 네. 내 네. 호석 네. 도표인 것같니다 네, 부모와 함 그러지, 네. 되게 그런 얘기들이지만,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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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습관의 완강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음, 그렇죠. 그래서요? 또뭐 이게 만약에 사실 이상한 일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네. 그 습관, 습관의 애매모함과 불공평함은 인간의 개성이라는 네. 그것을. 그렇죠.